왓다와스TV를 사랑해주시는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왓다와스 진행자 미스터 아들 오늘은 태백산 등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태백산 눈길을 걸어가 보시죠 쭉1사 주차장을 이용해요 바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모르면은 태백사가 나오지아 이렇게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이런 재미로 등반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에도 이렇게 길에도 엄청난 눈이 내렸네요. 눈이 나무에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개울에도 꽃이 핍니다. 보도덕 보도덕 소리가 드디어 고사목 지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금방 정상까지 올라왔네요. 역시 영상으로 담아니까 다, 다 잘라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정상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천재다리 보입니다. 천재다리아 여기 우리 나라의 시조신 한0은 할아버지의 또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단 서유 해백산이라는표식있 여기가 바로 장군봉 아니겠습니까? 장군봉을 한번 쭉 올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하산길에 주변을 쭉 한번 보고요 눈길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중간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 <웃음> 그래서 개월동안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아, 산길정해졌습니 바로 어, 이쪽으로 탄산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등길에 이렇게 해서 이 약수터는 마르지 않는 시입니다 사찰함 쭉고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뭐 돌무대기가 막참이 있어요 지금 보고 당군성전으로 항아기 습니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백산 등반을 마쳤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영상을 보였습니다. 태백상 등반 즐거우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